안녕하세요 6월 8일 투데이 미니에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 나눠볼 얘기는 그 미국의 불법 이민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어, 그렇지만 또 이런 불법 이민자들이 최근에 또 영주권의 길이 좀 막혔다는 그런 판결이 또 나왔어요 요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카메라 헤리스 부통령이 지난 7일에 과테말라를 방문했죠. 현재 이제 남미 순방 중인데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이제 카메라 부통령한테 그 특별히 이제 남미에서 오는 그 이민자들 문제를 좀 해결해라 라는 이제 특명이 내려졌죠. 그래서 이걸 담당하고 있는데 어, 리스부통령이 과테말라 방문에서 한 얘기가 지금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 뭐라고 했냐면 그 이제 그 과테말라 대통령하고 회담을 한 이후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대놓고 그 과테말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기도 하죠. 이제 뭐라고 했냐면 위험한 미국 행 여정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오지 말라. 돈 not come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예 대놓고 오지 말라고 라 얘기를 했습니다 어... 글쎄요 과연 이 남미 이민자 문제 해결에 나선 해리스 부통령 과연 이말 한마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 남미에서 온 특히나 멕시코에서 온 불법 이민자들 의 수가 아주 급증했어요 어, 이게 무려 15년 만에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그 2020년,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그니까 8개월 동안 그 미국에 온 불법 이민자가 무려 9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얘기죠. 1년도 아니에요. 한 8개월 만에. 근데 이제 2021 회계연도, 그니까 1년이면 앞으로 10월까지, 아직도 이제 한 4개월 남았는데 그때까지 하면 더 많이 늘어나겠죠. 이미 이제 지금 8개월도 90만명에 이른다. 이게 15년만에 최대치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어 그리고 지난달에는 5월에는 17만명의 불법 이민자가 구금이 돼 있는 걸로 조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금이 된 경우도 굉장히 많고 지금 불법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멕시코 이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게 이제 멕시코다 보니까 멕시코 이민자들이 많은데 이 국경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뭐 에콰도르라든가 베네수엘라, 쿠바, 아이티, 여기에서 온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들도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법 이민자들이 이제 국경 넘다가 적발돼서 멕시코로 추방이 됐다가 다시 미리 입국을 시도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불법 이민자 수는 아무리 추방이 된다 해도 뭐 다시 입국하다 보니까 이 불법 이민자 수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엄청난데요. 네, 최근에 어떤 판결이 있었냐면, 지난 7일이에요. 그, 미국에 이제 불법으로 입국을 했는데, 그, 이제, 에콰, 아, 엘살바도르 사람이에요. 엘살바도르 사람인데, 이제 불법으로 입국을 한 다음에, 그 임시보호 지위를 얻었어요. 이 임시보호 지위를 얻은 사람들은 이제 추방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영주, 아, 추방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일도 할수 있어요. 취업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자, 다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이 임시보호지위를 얻게 되는데 이 엘살바도르 출신의 한 이민자가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임시보호지위를 얻고 여기서 취업도 할수 있고 할수 있는데 난 영주권 신청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고 소송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1심에서는 이 사람한테 그그 그 영주권 신청할 수 있다라고 판결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검찰 쪽이 법원 쪽이죠. 법원 쪽이 이제 이걸 다시 항소를 해가지고 이게 최종 지금 대법원에서 결정이 났는데 현행법상, 미국의 현행법상은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한해서만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거든요. 그렇죠? 불법 이민자들을 할 수가 없는데 그, 하, 그 현행법상으로 이게 아무리 임시보호지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을 할수 없다라고 최종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는 사람 이외에는 아예 지금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꽤 되나 봐요. 미국에 임시보호지위를 얻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평생 그렇다면 아무 신분도 없이 그래서 국가로부터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2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개혁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죠. 민주당과 함께. 이제 의회 상정을 했는데 이 이민개혁법안에 이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임시보호지위를 얻은 사람들에게도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게 해주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뭐 이것뿐이 아니죠. 그 내용에 보면은 뭐그 서류미비자들 대부분이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합법적인 경로를 제공하는 방안들이 이번 이민개혁법안에 포함이 됐는데, 이게 지금 의회에 상정된 지 벌써 얼마죠? 꽤 지났지만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죠. 뭐상 당연히 공화당에서 이걸 찬성할 리가 없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어 쉽지 않은데 그래서 뭐 드리머 법안 먼저 우선 처리하자라고 또까지도 지금 제안을 한 상태인데도 지금 이민개혁법안은 지금 상정된 지한 4개월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아무 뭐 감감부 소식입니다. 근데 이제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지난 이제 1년 넘게 팬데믹을 겪으면서 미국의 의료 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현재 미국에는 그 외국인이지만 의료인으로서 그 보통 그 제2원 비자라고 하죠.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에 와서 의사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난 팬데믹 동안 이 사람들이 굉장히 미국에서 그 부족한 그 의료 인력들을 메꾸면서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그 심지어 이분들 중에 그래서 그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한 분도 꽤 된대요. 근데 이제 지금 아무리 팬데믹이 끝나간다 하더라도 미국의 의료인력 부족은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특히나 시골지역으로 가면 더더구나 이 의료인력 부족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래서 이 외국인 의료인력에게만 영주권을 좀 주는 방안을 논의해보자.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이게 이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 특히 그 지금 보면은 1992년부터 2020년 작년까지 사용되지 않은 이민자 그 쿼터가 4만 개가 있대요. 이거를 외국인 의료인력에게 좀 주자라는 방안이 지금 논의 중인데 이게 그 의료인력보건법안이라고 해서 그 상원 법사위원회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니까그 영주권을 이민자에게 영주권 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공화당 당연히 반대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다들 반대하고 있지만 의료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반대를 못하죠. 특히나 의료계에서 이걸 반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논의가 가, 가능한 건데 그래서 이게 지금 심지어 민주당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 의원들 13명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법안이라 상당히 통과 통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런 또 공화당 내에서도 찬성하는 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의료 인력에게만 주자 이런 거죠. 그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그 교환 방문 비자로 외국인 의료 인력들이 이제 미국에 와서 잠시 잠시 머물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장기 체류 비자 연장 문제가 쉽지 않다 보니까 그냥 포기하고 다시 장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잠시 와서 하는 걸로는 어림도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코로나 감염으로 이제 외국인 그 의료인력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그 코로나 감염이 돼서 사망한 의료인력 3,600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 중에 3분의 1 이상이 외국 국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왔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최전선에서 이 사람들이 특히나 외국 인력들이 필수 의료기관에서 일하던 그런 핵심 의료 인력이었기 때문에 아마 감염률도 높았고 많은 분들이 사망하신 것 같아요. 안타까운데 어그 미국 의과대학협회에 따르면 미국이 오는 2033년까지 그 그러니까 12년 뒤에는 최대 13만 9천 명의 의사가 부족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만큼 의의 의, 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인력 모두가 지금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라 의료 인력에 대한 영주권 추진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거가 지금 인력 부족이 의료계만 있는 게 아니죠. 아시다시피 미국 전반적으로 지금 인력 부족으로 기업들이 뭐 각가지 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지금 현재 고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 상공회의소의 정책실장이 최근 언론과의 그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광범위한 기업들이 단순히 근로자를 찾을 수 없어서 주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본 적이 없다면서 근로자 부족은 장기적으로 이민을 촉진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미국 고용주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고는 있지만, 공화당 의원들에도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이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고, 어, 하, 발언이 나왔다는 건, 연방의회의 현재 그 계류 중인 그 이민개혁법반 처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람이 없어서 이 기업이 돌아가지를 않는데 당장 이민을 빨리 촉진을 해서라도 좀 일을 할수 있게끔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는 압박이 들어가면 공화당 의원들도 반대는 못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분위기는 점점 물론 불법 이민자들은 계속해서 막으려는 게 미국의 전반적인 이민 그 정책인 것 같고요. 이렇게 인력 충원을 할수 있는, 인력 충원이 가능한 이민자들을, 이민자들 문호를 계속 넓혀야 된다는 것도 하나의 이민 그 정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전반적인 이민 관련한 그런 정책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투데이 미닛은 여기까지입니다.